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 안에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 등 열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배려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it to line number two.